욕심 많은 사람은 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3년 전한 욕심 많은 사람이 지인의 소개로 나를 찾아와서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모두 8억 6천만 원을 주식 투자로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애걸 복걸하더군요올 때마다 선물을 사들고 와서 통사정을 하기에 몇몇 가지 조건을 걸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주식하면서 손실액 중반 정도인 4억 원이 복구가 되었고 내가 주식을 매매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더니 참 쉽거든요. 주식 연구하는 건안 보고 매매하는 것만 지켜보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더니 이젠 혼자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고 하고선 짐 하나 덜었다 싶기도 했고 그동안 복구한 대가를 조건에 맞추어 받겠거니 했는데 안 주시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그 기분 나쁜 일을 잊어버릴 쯤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온 겁니다 와서는 머리가 허연 고령이신 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상황은 전보다 더 나빠져 있더라고요 이젠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돈 빌리고 그 돈으로 주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 도와주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받을 것 같지요 그때 마치 멋진 종목도 있고 한번 배신했던 분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도 자금을 준비해 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으로 얼마를 떼고 나머진 투자 후 수익률 배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일 있을까봐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한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시작한 건데 인간은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번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강조 대장군 밑에 있었던 수하들을 봐도 알수 있고 진성여왕에서 천민들을 봐도 알수 있듯이 원래 배신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 목숨을 바쳐 신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신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신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고 결국 어려울 때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걸 많이 봤다 신의를 한번 저버리는 사람은 두 번은 더 쉽고 세 번은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걸 목숨을 다 바쳐 지킬 것이고 결국 부자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문 닫지 않는 한 대박주는 계속된다 달기 없어도 새벽은 오기 때문에 결국 잃은 사람도 있고 버는 사람도 있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결국 돈이 그 사람을 배신할 것이다. 돈도 신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전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절 좋아했죠. 저에겐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평생을 두고두고 해야 할 일. 돈은 없어도 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었죠. 제 운명에 정해진 지뢰밭이었는지 크게 낭패를 보게 되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잃고도 그 배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찾은 방법이 어처구니 없게 주식투자였죠. 주식 공부를 하고 또 했어요. 처음엔 그런대로 생각보다 잘 되어 갔어요. 빚만 갚자. 그럼 난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간다. 그 생각뿐이었죠.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좀더 빨리 그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미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등주 테마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술을 치면서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고, 급등하는 종목들만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큰 손실이 나더군요. 그때부턴 제 정신이 아니었죠. 손실이 나면 미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손실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고, 지인들을 만나고 지금의 제 모습이라면 결코 단돈 100만원도 빌릴 수 없었을 텐데요. 그때는 돈이 너무 쉽게 빌려지더군요 은행에서도 신형으로 큰 돈을 대출받았고 지인들도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선뜻 도와주더군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차라리 그때 그큰 돈이 빌려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손은 마치 제 손이 아닌 듯제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제어가 안되더라고요 언젠가 미수몰빵으로 하루에 8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번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 경험이 없었다면 좀더 빨리 포기하고 현실을 바로 볼수 있었을 거예요. 저로 올가맨 건그 기억 때문이었죠. 아무리 밤낮으로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빚을 갚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죽어라 한달 내내 일래서 결국 할수 있는 일은 이자를 겨우 갚는 것 뿐이었죠. 그러니 800만 원을 벌었던 그 기억은 알면서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독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천만 원을 벌수 있다면 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겠죠. 손실이 나면 날수록 알코 중독자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잃어갈수록 손실은 더욱더 커져만 갔고요. 악순환이었죠. 돈을 잃기 시작하고, 신뢰를 잃기 시작하고, 사람을 잃기 시작하고, 꿈을 잃기 시작했죠. 그리고,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삶을 포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순간 알게 되었어요. 가족요. 사랑하는 가족. 저 같은 인간 때문에 수렁에 빠져버린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미워할 수 없는 가였은 나의 가족 아 이렇게 고통스럽더라도 살아가야만 하는구나 이 죽음과도 같은 세상을 버텨내야 하는구나 나의 가족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방법 결코 혼자서 평화로워져서는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보다 더한 천벌이구나 천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열정적으로 꿈꾸던 젊은 시절부터일까요? 주식을 알게 된 시절부터 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순간일까요 때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지옥에 빠져야 하나요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빚을 갚고 싶었을 뿐 돈을 탐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매 순간순간 저는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욕심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몰랐던 욕심. 대가 없이 고통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했던 욕심. 불행은 결코 내 것이 될수 없다는 욕심. 사람을 너무 많이 갖고자 했던 욕심. 객기 어린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욕심. 시간을 기다릴 줄 몰랐던 욕심. 작은 고통도 참을 줄 몰랐던 욕심. 가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럴 땐 아무 말도 안는 것이 나았어요. 손을 떨고 있다면 손을 잡아주든가, 울고 있다면 가만히 안아주든가, 그 방법뿐임을 이제서야 알게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은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주식이라면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 제가 굳이 여기에 왜 다시 들어왔냐면 인터넷에서 읽게 된청년의글 때문입니다. 언젠가 재벌이 되겠다는 그 청년.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곳을 뛰어들려던 그 청년. 한순간도 날 평화롭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나의 왼쪽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그 청년에게 묻고 싶어요. 어째서 꼭 재벌이 되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 주식 투자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게 된 것인지 그리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고통을 제발 되풀이 하지 말라고 웨비우스의 띠처럼 결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깊은 미로 속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 지치고 지쳐서 언젠가는 숨쉬는 것조차 지겹고 피곤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조차 없는 지옥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 행복을 잃을 수 있다는 거 웃음도 희망도 가족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거 제발 부탁이니 잊지 말라고요. 재벌이 아니면 어때요. 성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성공이잖아요. 전 다시 가족과 웃을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모험을 하려고 해요? 날 봐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마치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허공을 맴도는 유령 같은 나를 봐요. 죽음과 같은 전기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어내는 나를 봐요. 그리고 지금 그돈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래요. 지금의 그 달콤함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건 순간일 뿐. 당신이 여기에 묶여있는 이상, 당신은 영원한 승자가 될수 없는 곳이에요. 물론 이곳에도 승자는 있겠죠. 나 역시 삼성전자 같은 곳에 투자를 한 투자가였다면, 이렇게 처참한 몰골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도박을 하려고 해요. 마치 그 예전의 나처럼. 그런 비상자는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의 몫이 결코 될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당신의 이름을 되새길 날이 올 거라고 했죠? 아니요. 당신은 지금 나의 말을 되새겨야만 해요. 부탁이니 부디. 나의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기를 바래요. 더 이상 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니까요. 그 고통의 깊이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